피델리 버프 있고 삼성이다 갈게요 시작! 팍팍팍팍 쏘! 야형 약간 아이언맨 같지 않나? 아이언맨. 야. 아이고! 오늘은 수수형이 방송량 말고 실제로 내가 무슨 덱을 쓰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형이 뭐 평소에 일상 속에서 막 머리 써가면서 막한판한 판을 막 벌벌 떨면서 이런 덱을안 좋아하는 거 알지? 지금봐 빨리 지고, 이거 막확스럽구 이런 덱을 좋아하거든. 비델리가 나와서 메타가 좀 변해가지고 그런 덱들이 안 먹힐 것 같지만 또 그게 자, 자, 봐봐. 자, 이번 주도 이제 정규전 숙제는 해놨어. 정규전 숙제 이제 챔피언 1 만들어놔야 될거 아니야 해놨는데 뭐 한번지긴 졌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확실히 피델리가 나오고 초살댁의 어떤 입지는 살짝 아주 약간 10% 9% 정도 한번 뭐 승률이 낮아졌을 뿐 여전히 초살댁은 먹힌다 9부 초살댁 벌써 느낌 아프지? 9류드시엘 레벨을 100 찍었더니 투급이 6 7 0 0 0이다 <웃음> <웃음> 67,555 밑으로 다 눈깔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제 라반도 백0렙 찍고 했다 보니까 좀 빠르게 백0렙을 선점하면 이제 공격 음식 먹어도 웬만해서는 후턴이 안 잡히거든. 그럼 이제 숙제 빨리 하기 좋아. 근데 이제 다들이 이제 제또백0 0렙 치고 올라오면 투급 음식 먹어야 된다. 근데 맨날 공격 음식 먹다가 영상만 찍었다 하면 치맞는데 189,000? 오, 좋습니다. 아, 100, 100, 100. 아, 100, 100 이거든 자, 요런 어떤 좀 부담스러운 다수 좀 부담스러운 덱이잖아. 특히 비델리 보이고 이러면, 아! 다름엘 은총 있다. 그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맛있는 걸쏙 골라 먹고 빠질 푼다 이거야. 쏙 골라 먹고. 알겠지? 자, 이게 정규다, 정규. 정균대 딜이 5만 9천 정도 나온다. 빡! 빡! 6만 6천 자 갈게요 이야 크닥 차 크닥 맞지? 정규야 이거 정규인데도 첫 턴에 상대 핵심 딜러 하나 바로 보내보고 그 다음에 애들 한 반피 날릴 수가 있다 이거 근타르 때문에 피쳐서 그런 거고 어?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구류드가 방어관련 40억 깎아 놓고요 거기다 비델리가 난 비델리는 내가 처음에 비델리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얘는 한세턴될 때부터 패를 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질질거리는 쪽으로 가게 돼서 막 짜증났거든. 근데 꼭 비델리가 꼭 그럴 필요도 없어. 요거는 비델리 전체 기는 솔직히 좀 뒤에 쓸수록 좋아. 왜냐면 필사기 게이지도 좀 올라가야 세거든. 안 그러면 약하단 말이야. 죄송하지만 더원 형님 이번에는 보내드릴게요. 한 명씩 보내드리면서 옆에 애들 다 쓰러 때리는 게 이제 컨셉이야. 자, 한 명은 가, 일단. 가거든. <웃음> 가거든. 정규라도 가, 이게. 그만큼 비델리가, 이봐봐! 이러면서 애들 피한 절반 깎아놓고. 근데 절마가 지금 비델리가 지금 근타르가 있어 피가 차는데, 이제 사냥 시작해야지. 어, 비델리도 사냥 시작해야지. 뭐 사실상 근데 핵심들이 다 잘라버가지고, 뭐, 지고 지구, 싶어도 질 수가 없겠는데, 이제 뭐 오토 돌리도 이기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이제 일마가, 일마를 보내보고 싶은데, 아니야. 보낼까? 자, 근타르가 있다 보니까, 아 어, 요렇게, 아 어, 요렇게, 아 어, 요렇게 다 골고루 때리면 우리 차단은 안 걸리고 싶다 이거잖아 사만선 찌르고 빡빡 가뿐해 아이씨 한 캔디 뭐지 자세가 어? 이거 센데 어이 꿈쿵꿈쿵까지에요 어? 야 라반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지금 어? 내 피가 왜 이렇게 됐지 뭐 처맞고 있지? 막 이것이 바로 부부 사기단이다 부부, 부부 초살 때는 아닌 것 같다. 제목 좀 바꿀게요. 제목 초살 때까지는 아닌 건지. 그러니까 막 우리 막형막 막 각킹 초살 때막 이런 거할때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나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어 부부 딜길래 하면서 제목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웃음> 자, 계속해서 그럽니다. 우리 백레벨 구류드가 상대를 깔아보면서 사람이다. 아이고, 이것도 만나자마자 또 이렇게 힘든 표정을 지으셨는데 저렇게 이모티콘 주고받다가 상대 근타를 못 보고 때린다든지 이러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니, 잠깐만.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한대 맞을 수가 없지. 멈춰!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어 백0렙 구리드와 부부가 만났다. 자, 하여튼 얼마 지금 근탈은 아니거든. 근탈은 아닐 때 죽이 보자. 알겠지? 아 자, 간다 팍팍팍팍! 63,000. 아야! 죽이 보야된다. 10만. 어? 됐나? 여기 바로 오, 와, 그러면서 진짜 쓰다듬었는데 애들 어떻게 됐는지 봤나, 피 방금. 아무래도 비델리 개성이랑 1인기 법 하나 받아가지고 쓰러, 쓸... 너무 센데? 왜 이렇게 세지? 하여튼 굉장히 좀쎘고요 <웃음> 방어 관련도 깎겠다 보니까, 아, 인마가 90렙이라서 그런가 보다. 지금 얘들은 100렙인데, 엄마 90렙이라가지고 좀 시계 맞은 것 같은데. 자, 이번에좀 폐가 조금 애매하거든. 그래서, 파파파, 파파파. 아, 잠깐만. 이게 아니야. 거꾸로 했다. 야, 나 이거 아이콘 아이스도 헷갈려. 이게 전책이었지. 아, 아이씨, 미안, 미안. 어, 어, 괜찮은데? 아, 전세기로, 어, 전세기로, 오케이, 저, 저, 저, 저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마무리 찍기고 1인기로 안멸, 맺... 뭐, 아니, 나쁘지 않았나? 나 어. 1인기로 안멸 때리고 전세기 쓰려고 그랬다. 생각과 다르게 나갔으나, 좋은 결과가 나왔다. <웃음> 야, 저백렙류드가 정말 미운가봐요 근데 백렙류드가 쉽게 죽지가 않네 레벨빨이 또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엘리가 이제 드디어 버프가 발동이 돼가지고 좀셀 거예요 이번에 들어갈게요 형님. 깍깍깍깍. 66,000. 봐봐. 네. 생각, 생각보다 별로 안 쪘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좋게 생각이 될거 뭐냐면, 풀버프를 꼭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첫 턴에 때리도 한, 한 5만 나오는데, 했을 때 이제 6만 6천 나왔다. 그니까 러이마도꼭 기다려야 되는 캐릭터인가? 여기 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얘가 꼭 기다려야 돼? 난못 기다리는 성격이거든? 급해, 형은. 빨리 따야지. 언제 기다리고 앉아가 지지그리다가 나중에 뒤집는단 말이야. 처음부터 뭐가지 자르고 시작해야지. 그렇게 봤을 때 얘를 채용을 못 하는 그건 아니라는거지 약간 뭐 쇄도 비델리 뭐 이런식으로 써도 괜찮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기는 이제 나중에 선 지나가지고 지피사 계집도다 쳤을때 그때 쓰기 시작하면 되고 그전에는 쇄도로 충분히 매서운 딜을 낸는데 어머나 잠깐만 연반긴이네연반되은 매서운 딜이 안나올 수 있어요 그죠? 아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한번 때려볼게요 근데 못 죽일 것 같긴해 정말 은총... 아 저거 저거 저거 저, 저, 저 성물이 있어가지고 성물이 발동되겠네 빡! 아못찍인나 공물 발동 안 됐다 짜끄닥 짜끄닥 오케이 <웃음> 자 에칼 아서가 없는 연반댁이다 말랑말랑하지 그때부터는 뭔가 핵심 소스가 빠진 돈까스랄까 어, 소스 안 뿌린 돈까스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물론 소스 없는 돈까스도 어떻게 좀잘튀기 하지만 바삭바삭하고 마실 수 있어 어. 형좀바삭바삭하 오히려 소스를 안뿌린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 뭐 소스 없는 돈까스라고 지금 이 연반댁이 나쁘진 않거든 근데 이제 나쁠 예정이다 주때리드릴게요 퍼프 두배 데미지를 조금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빡캉, 네? 빡캉, 마, 1인기로 다 가보자, 형. 팍! 저 12분 8전. 약하다, 자세가. 빡, 빡, 빡, 빡! 그구만. 아우! 아우, 마 어디서 도발을 하고 있어, 임마? 어디서 트위그 자석 따위가 도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또 이쪽에서 또, 시바바 하고 있네. 치5개 그래, 한 15개. 야, 연반 살려줘. 연반 필살기 한대 맞아줄게. 어, 아, 진짜 내가 맞아줄 자신 있어요. 피델리한테도 기회 좀 주자. 방금 뭐, 암멜로 죽일 수도 있어. 아유, 죽이쁘네 아유, 피델리한테 오늘 좀. 야, 죽지 마, 막마니 필살기 한대 맞아줄 테니까. 우리 소스 안 뿌린 돈가스 한대 맞아줘 봅시다. 어쩌다 돈까스가된 연반. 어, 근데 기분 좀 나쁠 것 같긴 한데, 미안하다. 형이 기분 나쁘라고 한말 맞아. <웃음>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야. 치바엄마 어? 그거밖에 못 치나. 필살기 치 그러고 엄마 요걸로 우리 그거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을 것 같거든. 제가 그렇게 치면. 그래서 카드를 안 쓸게요. 안 쓰고, 어, 한대 치봐. 어, 맞아줄게. 팡! 소독! 치보세요! 빡! 마! 어이 죽을 뻔 했다, 야. 안매. 안매 이제 버프가 있다 보니까 파일이 터져가지고. 오, 야, 풀, 풀피 좋아. 나 이런 거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뭘로 좀 맞아볼래? 어, 어 요것도 되게 예쁘고 맛있게 생겼고. 이거한번퍽 찌르고요. 빡! 크다 가고요. 어, 빡! 빡! 까지 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그럼 안녕히 딱! 와! 1 4번점 봤나? 봤나? 이게, 야, 정말 주인공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100레벨 구류드다 이게 바로. 빡! 10만. 와, 야 구리드 오늘 멋진 장면 한 나왔다. 자, 딜량 좋죠. 어때, 어때요? 이게 피델리 쓰는데도 충분히 공격적인. 시작부터 한명 자르고 그다음부터 아주 여유롭게 한 명씩 뭐톤돌아올 때마다 중요한 애들 핵심 인물 다 추기 가면서 하는 극딜덱을 할수 있다. 거기에 백렙 구리드 같은 애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백렙 구리드보다 투급 높기가 쉽지가 않을 걸? 야 다이애나, 다이애 투급 높잖아. 야, 안 돼, 투 바로 찌발리뿌지. 거기다 내가 투급 음식 안 먹은 이렇다고. 두부, 두부 음식 먹었으면 더 쉽게 찌바를 수 있지. 다이앤이 제일 좀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빡카옹 빡카옹 만약에 근타로 있었면 내가 요거 하나 더 던지 볼것 같거든. 근데 요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빡빡빡빡 육만! 파파파파! 69,000? 어봤제어한번 섞이기 때문에 그다음더 세진거야 더 세졌는데 치명도 방금 마지막에 팍터진것 같아 두 방에 그냥 회이에인 죽어 붙다고? 남편이 나서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그냥 두방때려애 치기 붙어 이렇게 됐을때는 비데리가 불르는 딜포터가 맞아 딜포터 서포터의 느낌이 있는데 딜이 잘하는 편인데 어떻게 저쇠도를잘 사용하면 딜러 느낌날 수가 있어요 더원형님보다 살짝 낮은 정도? 그 정도? 더원형님이 버프 잘 받은 상태에서 수치면 비데리 보다 조금 더세 근데 비델리도 이제 피사의 게이지가 올라가면 더운 형님보다 더셀 수도 있고 뭐 이런 게억수서 세기 때문에 발리브라이트 이런 게 세지기 때문에 뭐 여튼 그런 저런, 근데 또 말이 또 길잖아 형이 말이 씻게 이러다가 형이 자꾸 실수하는 거야 알겠지? 거의 한 7초 남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거든. 그 전에 일단 멘트 털고 그게 뭐또형 재미 아니겠나? 어? 야뭐다 트집분에 완전 와다닥 와다닥 하면서 뭐형막 허겁지겁 했었는데도 <웃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면서 결론 을 낸다 형이 피델리 버프 있고 삼성이다 갈게요 풀 버프 상태다 자멀린 누나 미안합니다 갈게요 파파파파 28만 6천 야형 약간 아이언맨 같지 않나 아이언맨 순간 내가 가릴 수는 있는데? <웃음> 야, 정규했는데2 8 6 0 0이 나왔으면 이게 정의만 얼마나 나오겠노 딜러의 느낌인데 서포터도 한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을 봤으때 그지? 여튼 그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친구입니다.